이럴어? 아! 예쁘다 국밥! 국밥! 국 이제 제 개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오늘 <웃음> 혼자 국밥 먹으러 왔는데요. 그럼 앉아봐서 아 의자 위에 왜 다섯 개 있지? 딱 센터 앉아서 시작해볼게요. 일단 제 부산에 제일 유명한 국밥은 돼지국밥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. 오늘 혼자 측정포인트 혼자 먹어 보려할 거예요. 어, 제가 밥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우 어? 음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우리!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<목소리가> 완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. 그러니까 나 너무 설레. 그러니까요. 뉴진스, 코즈. 전부 다안 맞는데. 안 맞는데. <웃음> 한 번만 더 해볼. 한 번만 할까? 방금 뭘 아. 말한 건데? 너 엑스맨이야? 어. Yeah, I'm an X-man. 아, 봐봐. 중방장내표 속. 중방장내표 속. 중방장내표 속. 이렇게 왔 의심돼. 의심하게 의심하게. 작게. 아, 왜 비니 만지고 있어? 뭐야? 어? 머리카락 맞져요 절대! 폰 탓이 개누문에 어? 넣어 바다 보니까 뭔가 바다와 잘 와, 어울리는 귀엽지? 음악을 듣고 싶어요 아, 와 <목소리> 느낌이 다르다 그러게 저 건물 봐도 못 쓸까? 우리가? <웃음> <아니, 웃음> 여기서 갑자기 완전 에너지 있게 춤추는 이게 다 행동이 되 네. 아! 네. 세븐 너 미션 아니야? 어허. <웃음> 와. 아, 아, 아, 어. 어머! 어떻게 아! 어떻게냐! 춤추게 하기! 아. <웃음> 언니들! 언니들! 혹시 배지 아, 어느 데도 갖고 싶어요? 당연히! 배지 아, 어느 아, 데도 갖고 싶어요? 당연히! 럭시스 페이퍼 하고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<웃음> 가위바위보에 아 배지를 두개 받으면. 아니야, 저 미션인 것 같아. 하게 가겠어. 미션이 아, 근데 나 그거 미션 안 해. <목소리> 멤버 모두에게 언덩이 토닥토닥 받기. 전녁 먹기 전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서 말하면 진짜 민망하겠다. <웃음> 네. 언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? 이거 이거 그냥 얘가 들고 있었던 종이야 아... 지금부터 조개구이! 조개구이 1 딸기 게임에 도전하세요! 총5라운드로 진행! 각 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타하는 멤버를 제외 모두가 오래시계가 떨어지는 3동안 마음껏 음식을 먹으수 있습니다 딸기가 좋아! 딸기가 딸기 좋아! 딸기 아니 아니 아니! 에 봐요. 응. 아. 응. 아응응응고마워 근데 게 이렇게 옆에 해야 되나? 어. 응. 귀여워 응. 응 나는 다섯 개의 차 중에서 다른 차를 마신 라이어 멤버를 찾아주세요 와 <웃음> 아, 나힘 여기 기나 이거. 이거. 나전거나나왜맞나 나는... 네가 생각하는 그거 음, 아까 거셔본맛이야아이더마시거요더 음. <웃음> 마시세요 더, 더 마셔? 나 이거. 야너 눈빛 왜? 응? 야너눈나 왜? 응? 이 사람 라 이거.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이가속이 웃는 음. 거이 만약에 혜인이었으면 억울하니까 눈물 나잖아요. 오케이 그럼 나로 해요. <웃음> 저는 우리 우리 아닌 친구들을 위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. 그 언니가 되게 입맛이 안 예민해요. 문제 알죠? 그래서 만약에 전에 마셨던 거를 마셨으면 반응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. 진짜 한이언닌 것 같아. 한이언닌 <웃음> 것 같아. 한이언닌 것 같아. 하나 둘 셋. <웃음> 저는요. 이이어가 네. 아닙니다 예 yeah! yeah! <laughs> oh 그러면 이 말, 말 필요 없어 통해 <laughs>